그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밭에서 일하다 우렁이 하나를 집에 가져오는데 그날 이후로 일을 하고 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어 사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숨어서 지켜보다 우렁이 속에서 예쁜 처녀가 나오는 걸 보게 됐대 육십만은 임금님 우렁각시 뺏으려 해요 세 가지 이결로 우렁각시 뺏으려 해요 착한 총각과 우렁각시 걱정에 슬퍼해요 착한 총각과. 나무 너무 쉽놈이 내라고. 그 자리. 그 자리. 으쌰 으쌰 으쌰 그리병에리그이나무꾼리그 자리. 그 자리. 그자 두번째 대결 말타 세번째 대결, 강 건너기! 임금님이 가져온 멋진배 여왕님이 주신 낡은배 임금님과 대결에서 모두 이긴 남편은 우렁각 씨에게 돌아왔어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